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성분들도 요 연애를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아프죠 그렇게 아픈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인 나는 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해요 그런데 가끔은 내 여자친구가 나의 진심을 자꾸 의심해요 그러니까 속상해질 수 있죠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것 같고요. 가끔은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아준 것 같아요.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요. 자꾸 나를 의심하고요. 늘 감정적으로 힘들게 해요. 그래서 이제는 나도 못해먹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.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요 내가 자기를 그 정도만 사랑한 게 맞는 것 같다고 같이 수긍을 해버려요. 사실 남자인 나는 요 애쓸만큼 애썼고요 상대방에게 잘해준 것 같아서 이제 못해먹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여자친구도 수긍을 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거나 공격을 하기도 해요 나보고 쓰레기래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더 싫어지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준 걸 내가 애정을 주고 노력을 해준 걸 몰라주니까 나도 이젠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? 남자도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지고 나면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힘든 척을 안 하는 동물이잖아요 아닌 척을 하는데 특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아닌 척 하면서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돌아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혹시 소주 한잔 하고 계신가요? 어디 가서 괴로워하고 계실까요? 그러면서 나 혼자 로맨티스트에요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렇게 술 한잔하고 괴로워하면서 나 혼자 세상에 없는 로맨티스트가 돼요 내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여자에게 헌신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아직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나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만났던 그 여자는요 나를 욕해요 쓰레기고요 나쁜놈이고요 진심이 아닌 상태로 나를 대했다고 또 이야기하죠 남자인 내가 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려면요. 그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자는요. 남자인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여자가 나에게 나를 좋아하는 거 맞냐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당연히 사랑하지. 너를 당연히 좋아하지. 라고 이야기는 해요. 그런데 이 말은 아무리 대답을 해도요. 여자 마음속에선 풀리지 않아요. 이미 여자가 그걸 물어본 순간부터 나는 잘못한 거였거든요 여자가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면 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연락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고 있는 여자도 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남자인 나는 요 멋진 척 하고 싶고요 멋있어 보이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어요 남자인 내가 내 여자를 진심으로 아꼈다면요 내 여자친구 입에서 나를 좋아하냐 사랑하냐를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내 여자가 자꾸 불안한 사람이라서 나를 의심하면서 들들볶는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서 나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그때라도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못 봤어 내가 조금 더잘 챙길게 라고 계속 노력을 해 준다면요 그게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없앨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준다면 아마 문제가 덜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여자가 계속 갑질을 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남자인 나도 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노아도 요그 여자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혹시 멋진 척은 하고 싶고요 잘난 모습은 보이고 싶긴 한데 정말 잘나고 멋진 것까지 노력하지는 않아 놓고선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려고만 한건 아닌지 내가 다 지켜주고요 다 나만 믿으라고 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여자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헤아려 보지 않고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그런 척만 하려고 다가섰던 건 아닌지 적어도요 내 여자가 나에게 연락하고 나에게 집착하고 나에게 뭔가 원하는 이유는요 남자인 나를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런 모습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비난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닐까요? 큰 소리만 뻥뻥 칠게 아니고요. 인정받기만 원하지 마시고요.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먼저 해주시면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. 나라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요. 그걸 유지만 시켜주면 될 건데 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내 여자에게 멋진 사람이 고 싶어하고 내 여자를 원망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게소 편하다고 연애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